저전압 경고등이 점등되어 견인으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진단기로 확인한 결과 발전기에기계적 결함이 표출되고 있었는데요 엔진룸을 체크해보니 엔진이 전반적으로 누유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누유된 엔진오일이 발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되네요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언더커버만 봐도 알수 있듯 누유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텐셔너를 해제 후 구동벨트를 탈거합니다 텐셔너와 발전기를 모두 탈거하고요.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의 모습입니다. 손으로 살짝만 돌려봐도 기존 고품의 상태를 알수 있네요 탈거된 구동벨트인데요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군데군데 크랙이 눈에 띕니다 니들 베어링의 모습이고요 탈거의 역순, 신품을 장착합니다 발전기, 텐셔너, 비 플러스 단자 모두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구요 신품벨트를 걸어준 후텐션어고정핀을 제거하면 하드웨어 교체는 끝납니다. 배터리 연결 및 시동을 걸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벨트 이탈도 없고 소음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네요. 출력 전압을 확인합니다. 14.3V 이상 찍히네요. 정상 출력입니다.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 후 작업은 종료입니다. 깨끗하네요